2018년 11월 21일 감성카드 감정연습으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요 오늘의 조언 꼭 나에게 필요한 것만 연습을 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가 없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하죠. 날 빛내기 위한 연습 승계진 연습을 꼭 해보세요. 금일 감성카드 많은 사람들은 완벽하다고 이야기하죠. 솔직히 세상에 모든 완벽함은 없죠. 완벽함 때문에 감정을 잘 모르죠. 나에 대해 손을 움직여 보세요 모든 손이 하나로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죠 눈을 보는 것도 한 사람 혹은 물건보다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움직이게 되죠. 처음부터 잘하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. 불편하다고 느낀 것은 나밖에 몰라요. 내 행동을 조금씩 고쳐가봐요.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나 자신이 되어봐요. 울고 싶다는 것이 있을 때 당당히 울어요. 남들 앞에서 웃고 싶은 모습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. 작은 것들로부터 실천하는 감정의 움직임 표현하고 부족하더라도 조금씩 연습해 볼게요 음.